오늘 알려줄 거는 좀더 몸을 강하게 사용하면서 팔로스루라고 불러요. 맞고 나서 뻗어지는 구간 이 구간이 좀잘안 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손이 중앙에 있어요. 손이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손이 배꼽하고 허벅지 사이 팔도 아래쪽으로 늘어지게,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썩 잡고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가 바뀔 거예요. 자, 일단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 자 백스윙 돌고 꺾어서 스탑. 자 그랬으면은 여기서 팔이 뻗어질 때는 양팔을 최대한 모아서 아래쪽으로 깊게 뻗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양팔의 간, 아니 양팔의 간격을 최대한 모아서 이렇게. 자 그럼 이때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방금처럼 아래쪽으로 천천히 팔을 뻗어봐요. 그때 이렇게 하체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여기 양쪽 허벅지 사이에 네. 과일 같은 거 하나 있다고 생각, 백스윙 가봐요. 여기에 과일 같은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자, 다운 싱 하면서 그걸 쪼아서 으깨는 거야. 이때 다시 올라가 봐요. 몸이 왼발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때 팔이 살짝 이렇게 꺾이게. 네. 다시 한 번. 꺾이게. 자, 돌면서 꺾고, 허벅지 쪼으면서. 그렇지. 이때, 자, 주의할 점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자, 백스윙 가보세요. 자,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의 뒤쪽 여기를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는 거야 이렇게 네, 네, 네. 그런 걸로 오른쪽이 따라오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근데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오른쪽을 붙여 이렇게 자 백스윙 스탑 자 하체 쪼으면서 몸이 천천히 일어나고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손 감아 들어오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그 느낌대로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 자, 왼발 밟으면서 일어나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좋아, 공 나가는 거! 거리도 충분히 나오잖아요 뭔가 방금 뭔가 편했어요 그쵸? 이게 몸이 본인 느낌엔 펴졌다고 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펴지지도 않고 웅크러지지도 않고 그냥 친 거야 너무 편해 보이잖아, 스윙이 자, 왼발 밟고 일어나면서 하체 쪼우는 거예요 자, 백스윙 밟고 일어나면서 하체 그렇지 팔은 아래쪽으로 쪼고 지금처럼 조금만 더 모아야 돼요 팔자 백스윙 돌면서 살짝 높게 모으면서 하체 이렇게 자 백스윙 높게 스탑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체는 쪼아주면서 팔은 쫙 아래쪽으로 펴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오른발이 붙어있으니까 여기가 쪼아진다는 느낌이 더 들죠 이렇게 하체 쪼으면서 양팔 뻗어내고 그렇지 스윙 돌면서 다 다운스윙 그렇지. 자, 백스윙 돌면서 높게 모아서 일어나고. 그렇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